유자차 한잔 하고 깡냉이 먹어요 야 이거 밖에 엄청 춥더라고요 잠깐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어,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<웃음>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안 걸리시게 음, 옷따시게 입고 일을 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제가 센치해서 가지고 센치한데 강냉이 먹어? <웃음>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. 좀 센치해지는 날? 그런 날이라서 한번 쓸데없이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봅니다. 날도 추운데 내 마음까지 추우면 안될것 같은데, 그죠? 근데 제 마음도 춥고 다들 마음들이 조금씩 추운 것 같아요. 이런 날은 따뜻한 유자차 한잔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. 유자차? 진짜요? 유자차 맞아요. 볼까요? 유자차 <웃음> 유자차랑 강냉이랑 같이 드실래요?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잡으세요. 손!